메인라인은 AI 인슈어테크 전문기업으로 AI와 컴파일 기술을 활용해 인공지능 문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인라인의 마이크로큐브 플랫폼, MCP는 비정형 문서 정보를 고객 업무에 맞는 정보로 새롭게 생성하며 모든 산업에 활용 가능합니다. 특히 보험 상품 개발 시 복잡한 공정을 자동화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고 보험 개발팀에서 필요한 기능과 업무를 지원합니다. MCP에는 다양한 플러그인이 구축돼 필요에 따라 단계적 도입과 무한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매직텀스는 기초 서류의 개정, 갱신, 신상품 출시를 도와주는 솔루션입니다. 문소 구조를 분석 및 관리, 추적하여 사용자에게 변경 대비표를 제공하고 문소의 오류를 검출해 고객의 편리성을 제공하여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합니다. 매직 p v e 는 문서 기반 컴파일 기술을 활용하여 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을 산출하는 솔루션입니다. 문서에 정의된 계산식 및위험률 보험료율을 분석해 자동으로 실시간 보험료를 검증합니다. 매직 원은 업무 로직을 누구나 파워포인트처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입니다. 플로우 차트 형태로 로직을 구성하여 업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직 클레임은 약관을 분석하여 지급 가능한 보험금의 산출과 시스템을 추산하는 솔루션입니다. 분석된 약관으로 지급 보험료를 산출하며 산출된 정보를 검증하고 이를 기간계 업무에 제공합니다. M포탈은 가공된 문서의 정보를 팀에서 관리 및 공유할 수 있는 포탈 솔루션입니다. 문서 이력, 추적, 갱신된 약관의 기초문서를 통보하며 팀간 문서와 일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에어는 OCR 라이브러리를 조합하여 최적의 결과를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다수의 OCR 엔진을 탑재하여 딥러닝하고 최고의 인식률과 최적의 후처리 기술로 문서를 도출합니다. 메인라인은 MCP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플러그인이 유계적으로 구성돼 보험 상품 개발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메인라인은 기술, 혁신, 신뢰를 추구합니다 원툴, 마이크로큐브 플랫퍼 메인라인